박보검, 최단일, 최연석이요최연석셰프님 저희 <웃음> 집 앞으로 <앞을> 찾아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아, 땡고 <왜? 웃음> 안녕하세요, 홍규정입니다. 제가 늘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. 눈매 교정, 그 다음에 쌍꺼풀 자연 루차 내부 코고 복고 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눈은 예전부터 잡은 게 컴플렉스여서 하게 되었고, 코는 옆에서 보면 나서서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되지만 원장님하고 잘 상의가 되어서 내일 더 멋진 모습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황기정입니다. 제가 오늘 수술한 지 6주가 돼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저는 눈하고 코를 했고요. 일단 눈 보시면 왼쪽하고 그 오른쪽이 좀달긴 한데 한달 차여서 여기가 붓기가 덜 빠져서 그렇고 되게 눈매 나려런 거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도 콧볼 축소가 잘 됐고 그 다음에 크기도 많이 커져서 되게 원장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